팀전술을 짜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팀전술을 봐달라고 하셨나요? 팀전술 같은 경우는 백컴에다가 일단 선수들 478억 야백컴 EBS로다가 이렇게 구하셨네 163억으로 거기다 이제 호날두에다 나니에다 딱 맨유팀인데 후벵디아스랑 주앙칸셀루가 어.. 얘네들은 맨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맨유 플러스 맨시티지인가? 아, 이렇게는 안 좋은데, 사실 포르투칼 레알 오이로... 근데 그렇게 케미를 안 되시는데, 포르투칼로... 포르투칼이랑 레알이랑 오이로... 아, 안 깨셨는데 이렇게 되신 거야? 오이로 너무 안 좋은데, 차리하실 거면 하나로 정착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바란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게 레알 마드리드로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백컴이 레알 마드리드였냐? 아, 마드리드 맞네. 해가지고 하실 거면은, 진짜 그냥 레알 마드리드로 가시는 게좀나으실것 같은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좀더 많으니까? 지금 팀컬러 안 깨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면은, 진짜 지금 케미가 너무 안 좋고, 네, 진짜 좀 많이 비추거든요. 지금 코코아오님 혹시 피파 많이 안하셨죠? 이게 피파 잘 하신 분들이랑 많이 안 하신 분이랑 조금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잘 많이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느낌을 에우제비우를 이쪽에 차이 두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 윙으로 쓰고 여기에다 벤제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이랑 후벤 기아스 같은경우도 애가 레알마드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또 레알마드리드 선수 중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레알마드리드 선수를 바꾸고 조항칸셀루 저렇게 돼있으면은 세드리카 선수가 잠시만요. 레알마드리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쪽을 센터를 전부다 레알마드리드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벤제마 데려옵시다 벤제마 데려와서 요제비랑차리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급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조황칸셀로 급여가 너무 높아 조황칸셀로 급여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었때 급여가 좀 터진다 싶으면은 크루토와 급여를 좀 낮춰줍시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음... 어... 이거는... 어, 좀 많이 안 좋아요. 어. 그리고 딱 전술이 옛날에 내가 많이 썼던 그 전술인데, 42... 저는 4213을 썼죠? 어, 근데 CM에 한명 두고, 그 다음에 이제 CDM에 두명딱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썼었는데, 참 오랜만이다. 여튼, 어, 이거는 좀 많이, 어... 치료가 좀 필요한 팀이다 음. 조금 아픈 팀이에요 이 팀은 따져보면 은 아픈 팀이라서 이제 팀 평가를 하면서 제가 웬만해선 다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팀좀 병든 팀이다 어.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에 에어제비어놓고벤제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수비수 어 괜찮은 친구 데리고 오고 주황칸를 급여 좀 낮춰주고 센터백으로도 괜찮은 친구 레알 마드리드면 괜찮은 친구 꽤 있거든요. 그런 친구 데려오고 리디거가 내가 알기로 썼던 거 같기도 한데 음. 리디거 레알 마드리드로 가지 않았나? 그래튼 그렇게 또 이제 센터라인 좋게 딱딱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약간 이 돌비를 넣었나? 덴마크 팀은 보도록 할게요. 1 5 0원로